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솔리드웍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어떤 개인적인 작업 스타일이나 회사 규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재정의된 템플릿을 영구적으로 쓰는 방법 그 옵션 설정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파트 템플릿, 어셈블리 템플릿, 도면 템플릿 확장자는 각각 예, PRT, DOT, 또는 A, Assembly, DOT, Drawing, DO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단품이나 어셈블 e 도면 등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작업, 어, 기본 어떤 설정 사항을 담고 있는 그 작업 설정을 담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리드웍스를 여러분이 C 드랍에 설치했다고 그러면 템플릿 문서의 기본 저장 위치는 C에 프로그램 데이터,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2019 밑에 템플릿이란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요 경로 안에 들어있어요. 가면, 이렇게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파트 템플릿, 어셈블리 템플릿, 도면 템플릿. 이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템플릿은 언제 활용이 되느냐. 자, 솔리드웍스에서요. 파일에서, 새 파일. 많이 초보를 한다고 그러면 파트가 되겠죠. 이 파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결국은 이 파트 템플릿이 불러와서 여러분이 단품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설정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죠? 만약에 어셈블리다. 그럼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당연히 이 어셈블리 템플릿이 불러와서 기본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해주겠죠. 그리고 도면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도면 템플릿이 불러와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초보 화면보다는 고급 화면을 많이 쓰게 됩니다. 파트, 어셈블리, 도면 세 가지가 있죠? 각각이 얘네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아시죠? 자, 갖다 대보면 경로 보이죠? CFM 데이터, 소리도 스 근데 우리가 당분간은 뭐 파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트 템플릿을 만드는 것을 설명드릴 거고요. 나중에 어셈블리 작업이나 도면 작업할 때는 각각의 템플릿을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도대체 어떻길래 왜 재정에 쓰느냐 한번 보죠. 자 파트 누르고 확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제 취향입니다. <웃음> 저는 이 배경화면이 이렇게 약간 회색 어명이 져있죠. 자 이런 부분 깔끔하게 배경의 민족이니까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한번 제가 정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운 스케치 누르고 들어와서 사각형으로 클릭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이건 간단하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따라하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원적 묶여있지만 자, 진행형 치수 가지고요.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 클릭 자, 한번50 하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게, 취향, 이게 맞나요? 이게 좋은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치수 크기가 너무 커요. 그렇죠? 스케치를 정밀 스케치하는 경우에는 치수가 너무 커가지고 좀 치수 보, 관리하기가 힘들 수도 있죠. 치수 크기도 그리고 치수의 걸골도 제 취향이 잘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 버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언제부턴가, 이렇게 보시죠. 50만 나타나면 되는데, 50.00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무조건 소점 이하 두 자리까지 뜨죠. 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솔리드 웍스의 기본 템플릿 말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닫죠?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본적인 칩 스타일, 작업하면 배경색이라든지, 단위의 정밀도, 이미지 품질, 이런 것들을 어제 나름대로 변경한 다음에 템플릿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요. 일단 파일에서 새 파일 파트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솔리드웍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그걸 재정해서제 나름대로의 템플릿을 만들 거니까요. 확인 누르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옵션에 들어오겠습니다. 도구에 가면 쭉 밑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거 있죠 옵션 아니면 요거 누르고 옵션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솔리드웍스는 시스템 옵션하고 문서 속성이 있는데 시스템 옵션에서 정의한 사항들은 그렇죠? 템플릿 파일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리드웍스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들 한번 설정해 놓으면 뭐 템플릿하고 관계없이 솔리드웍스를 껐다 켜도 그렇죠? 항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템플릿 문서를 만들거니까 문서 속성에서 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도표준이라고 되어있죠. 사실 이 제도표준들은 도면, 그러니까 드로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스케치도 일종의 드로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걸골 스타일하고 크기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석 누르시고요. 걸골에서 걸골 부분만 싹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걸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골을 쓰시기 바랍니다. 솔리드박스는 센츄리 고딕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맑은 고딕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알았죠? 여러 분 써야 될것 같으니까 컨트롤 C로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보통 크기 10 정도로 하죠. 확인 하면 ISO 표준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도 표준이 기본적으로 ISO로 잡혀있죠. 이거는 이제 드로잉 관련된 있는 입니다 그렇죠? 자, 음. 자 ISO로 설정을 하죠. 요 맑은 거이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있죠? 치수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치수 스타일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걸골은요, Ctrl V, 밝은 고딕의 보통의 크기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크기 있죠? 이것도 적절하게, 걸골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화살표 크기도 변경되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요거 있죠? 소수점 표시.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50.00 이렇게 떴었죠? 그니까 소점 이하, 00 저는 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저는 삭제로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요. 어, 여러분 나름대로 뭐 나는, 뭐, 좌, 반경치수는 좀 다르게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씩 여러분이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지름치수도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 그렇죠? 정도만 지수 스타일을 변경을 하죠 걸골이랑 화살표의 크기랑 소점, 명령 제거하는 거랑 그리고 지름과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표시되게끔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가상 꼭점이란게 뭐냐면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 나중에 필레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포인트를 찍을 때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별표로 할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 테이블도 다 컬고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맑은 고딕의 보통의 크기 1 0으 하죠. 그 다음에 도면화 있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나사산 있죠. 음. 자, 구명가공마합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나사 크기와에 따라서 볼, 구멍을 뚫게 되는데 그럴 때 음. 나사가 이제 실제 고립하지는 않습니다. 나사 고이 파지진 않고, 색깔로 이렇게, 음, 마치 나사 가공된 것처럼 보여주는 기법이 바로 음영 나사산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놓죠. 단위는 밀리미터를 쓰겠습니다. 소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하도록 하죠. 뭐 여러 자리까지 여러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두 자리 정도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미지 품질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너무 고루해 놓으면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로 해놓으면 이런식으로 원인데도 불구하고 다각형처럼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점으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주석, 걸골입니다 치수, 걸골이랑 화살표, 소점, 영령, 소점이하 필요없는 영령을 삭제하는 기능이구요. 가상 꼭점만 별, 그 다음에 테이블, 걸골 바꾸시고 도면나음영나사산 단위는 밀리미터였죠. Mm, 그렇죠? 이미지 품질 중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요 전체적인 어떤 배경색 있죠. 요것들은 여기 화면 적용 있죠. 여기서 저는 흰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면에 다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요. 오케이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돌출로 한번 해보죠. 하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보기에서 여기 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카메라 속성에 오면 간접 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0.3으로 잡혀있는데 저는 한 0.4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템플릿 파일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템플릿 파일을 열 때마다 항상 사각형이 눈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자, 템플릿 파일 안에는 아무것도 작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디렉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준축 있죠. X축, Y축, Z축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템플릿 파일 안에 미리 만들어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나는 어 평면은 항상 만들어 놓고 싶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이제 템플릿 파일로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에서 저장을 하는데 파일 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에서 파트로 하시면 안되고 파트 템플릿 있죠? 요거로 하면 솔리드웍스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요 템플릿 폴더로 자동으로 이동할 겁니다. 여기다 바로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저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그냥 제이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폴더 안에다가 제가 만든 템플릿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파트 내 네, 단위는 미리 mm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죠 됐죠 자 요거를 하나 더 단위만 살짝 바꾼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자 인치 단위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번에는 파트 인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파트 템플릿 파일 유형은 파트 템플릿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저장을 했어요 자 창을 닫죠 그러면 파일 세팔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 이름으로 된 이렇게 폴더 하나 생길 거고 그 안에 보면 제가 만든 템플릿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했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기본적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템플릿 만들 때그 세팅 그대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걸골도 그렇고요 지수도 그렇고 자 가상곡점도 그렇고 도면화 어떻습니까 제가 세팅한 대로 그대로 템플릿 파일에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템플릿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설계가 나올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면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 지수를 한번 기입해보면 글꼴도 적절한 크기가 됐고 소수점 이하 자리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50 써보죠? 아까지는 50점 땡땡 이렇게 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50만 뜨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환경 설정을 만들어 놓고 템플릿 파일로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템플릿 파일은 한번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써야되냐 그런건 없죠 그렇죠? 하다보니까 어 템플릿 파일이 영 마음에 안드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재정에 쓰시면 되는겁니다 알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자 파일에서 새 파일 한 다음에 여기로 들어왔는데 요 템플릿 파일에서 저는 항상 면은 보이게 하고 싶어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요걸 다시 템플릿 파일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는데 파트 템플릿으로 저는 여기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을 덮어 쓰겠습니까? 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템플릿 파일로 시작을 해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면이 보이게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예, 면은 안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하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뭐 처음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이나 다른 이름 저장이나 똑같습니다 자단 템플릿 파일로 해서 여기다가 덮어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템플릿 파일도 진화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자, 물론 나중에는 어셈블리 템플릿, 도면 템플릿 만드는 것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요 위치의 C 드라이브에 왜냐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가 설치되는데 윈도우가 망가지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저장해놓은 데이터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다가 템플릿을 저장해놓고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폴더 있죠 제 이름으로 된요 폴더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자요 수업자료 스케치 그냥 3D 모델 할까요 스케치 하겠습니다 요 위치에다가 제가 템플릿을 저장을 해놨다고 보죠. 그러면 솔리드웍스한테 내가 사용할 템플릿은 이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템플릿 이런 설정할 때는 뭐 열려있지 않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옵션 한번 보죠. 여기 시스템 옵션이죠. 자, 파일 위치입니다. 위치에보면 솔리드웍스는 여러가지 종류의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 만든 이 문서 템, 템플릿들은 문서 템플릿입니다. 그랬을 때문서템플릿의 기본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가 이 위치에 찾아가서 템플릿 어디 있니? <웃음>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경로에 저장해놨으니까 그 경로를 추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추가 누르셔가지고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저는 어디에 있죠? h 드랍이 있나요? 제 위치가 예, 죄송합니다. 이폴더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이 위치에 스케치 안에 여기 있죠? 이 경로까지 정확하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폴더 선택하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밑에 이게 필요 없는데 그럼 삭제하면 되겠죠? 여기서 먼저 찾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 이 위치에 찾아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다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템플릿 말고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용접 구조을 한다든지 뭐 시트메달 판금 설계를 한다든지 하뭐 했던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각각의 경로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전체 편집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 템플릿들이 어느 폴드에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어 이걸 그냥 복사해서 바로 그 해당 위치를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그쵸? 아니면 이 위치에다가 내가 지정한 다른 폴더 있죠 그걸 잡아주면 되겠죠 그쵸? 나는 이 위치를 쓸거다 그러면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솔리옥서이 경로 있죠 컨트롤 V 뭐 이렇게 해버려도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위치를 잡아주셔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문서 템플릿 확인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야 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템플릿 저장하고 있는 폴더가 있다. 그럼 그 폴더를 솔리드웍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파일 위치에서 문서 템플릿 안에 경로를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또 하나, 네, 또 하나 기억하실 될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든 템플릿이, 막 이렇게 보죠. 어, 요거는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삭제하죠. 저는 요 위치에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파일, 새 파일 눌러보죠. 고급에서는 여기서 솔리드웍스의 기본 템플릿을 사용할지 아니면 내가 만든 템플릿을 사용할지 어떻습니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초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만든게 템플릿이 열릴까요? 아니면 솔리드웍스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템플릿이 열릴까요? 확인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솔리드웍스의 어떤 기본 템플릿이 열리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뭐, 배경색 보고도 충분히 아실 수 있지만,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지수, 친절한 검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담기해 보죠. 어떻습니까? 솔리드웍스의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죠? 아니, 내가 만든 거를 쓰고, 쓰고 싶은데, 왜 또? 초보든 고급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옵션에 들어오면 됩니다. 옵션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본 템플릿 있죠? 요 기본 템플릿. 요 파트.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파트 밖에 없으니까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리드웍스 자기 거, 자기 거 있죠? 자기 템플릿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경로상에 있는 이 템플릿 쓰고 있죠? 그래서 땡땡땡 누르셔가지고, 저는 제가 만든 이거로 기본 템플릿을 쓰고 싶다. 확인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확인 누르고, 그리고 파일에서 새 파일, 파트, 초보 있죠? 예. 파트 누르고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템플릿으로 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어, 나는 고급만 쓸 건데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고급을 쓰던 고급에 있는 고급 방식으로 템플릿을 시작하던 그렇죠? 초보로 시작하던 상관없는데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 템플릿 여기 옵션에서 이걸 지정하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본 템플릿 물론 나중에 어셈블리 템플릿도 그렇고 도면 템플릿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트, 어셈블리, 도면에 대한 템플릿 폴더를 지정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기본 템플릿인데 나중에 이제 외부에서 다른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i g s 파일이든지 STEP 파일, 중립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니면 나중에 분할 기능을 쓴다든지 뭐 단품 저장 기능을 쓴다든지 파생 기능을 쓴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만든 단품을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서 열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열때 어떤 템플릿을 쓸 거냐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템플릿을 쓰는 게 좋죠. 솔리드 옥스의 기본 템플릿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거를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럴 때,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지정해 놓은 템플릿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파트던어셈블리던도메이던 템플릿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꼭 기본 템플릿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항상 기본 문서 템플릿 사용 그럼 내가 여기서 지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뭐죠? 단품 작업을 할때 사용,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분할 기능을 쓰던 아니면 바디 저장 기능을 쓰던 그렇죠? 그리고 뭐 어셈블리에서 단품 편집 기능을 쓰던 그렇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솔리드웍스의 템플릿을 쓸지 내가 만든 템플릿을 쓸지 그 대화상자를 열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문서 템플릿 선택할 메시지 표시 요거 이거 있죠. 요거를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정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템플릿을 가지고 작업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숨어 있으니까 솔리드웍스에서는 아마 이첫 번째 거를 기본 옵션으로 어, 체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템플릿이란 게 뭐라고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는 파일이 바로 템플릿 파일이고, 이 템플릿 파일은 거기 파트 템플릿, 어셈블리 템플릿, 도면 템플릿이 있다. 파트 템플릿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요 정도만 세팅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셈블리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어? 또 그렇죠. 뭐, 그 정도만 세팅하시면 되고, 도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틀립니다. 그렇죠? 뭐, 단품을 도면 처리하느냐, 어셈블리를 도면 처리하느냐, 그리고 밑에 표자란 같은 경우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리고 용지 사이즈별로 템플릿의 크기도 표제라인 크기도 다 다르니까 사이즈별로 템플릿을 무수히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이쯤에서 제가 하나 설명 드릴 건 뭐냐면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니까 이게 초보자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세팅했습니다. 자, 확인 누르죠. 자, 파일, 새 파일 해가지고, 그렇죠? 요걸 쓰셔도 되고, 뭐, 초보에서 요걸 쓰셔도 제가 만든, 금방 만든 템플릿으로 들어오겠죠, 이제. 자, 요걸 해서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정면에 들어가서 스케치 한 다음에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돌출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화살표 끌어야 되는데. 자, 오케이 눌렀어요. 그렇죠? 적절한 배경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간접조명 0.4 정도 돼있죠 자, 돼있는데요걸 이제 이건 단품 설계를 한 거잖아요.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또 템플릿으로 저장하세요. 아니죠. 템플릿은 시작 그 저, 저, 작업 환경을 담고 있는 파일이니까 템플릿 설정은 템플릿 파일 저장은 처음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이제 단품 설계를 했으니까 이거는 저장이든 다른 저장이든 그냥 파트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냥 파트로. 아시죠? 여기 또 템플릿으로 저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렇죠? 그냥 파트로 저장하시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뭐 경로는 여러분이 단품 관리를 할 폴더를 새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저, 그 위치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트로 저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템플릿 파일에다가 또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템플릿 파일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